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의 수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여행을 떠나는 거야 잉여맨 나아 저건 아, 아, 뭐하니? 아 내일부터 포켓몬을 키울 생각에 너무 설레어서 잠이 안 와용 근데 그래, 매일 댕 박사님한테 파이리 코북이 이상의 씨를 받을 수 있을 거란다 너무 늦게 가면 다른 트레이너가 포켓몬을 가져갈테니 일찍 자렴 어? 네 엄마! 근데 엄마 어... 맞아요? 얼굴 이 남자 같은데? 엄마야 어쨌든 드디어 나도 내일 포켓몬이 생긴다 음... 덩쿨책찍이 강력한 이상해씨가 좋으려나? 아니면 물대포를 쏘는 꼬부기? 음... 아니야 n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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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아 이거 어쩌면 좋아! 빨리 가 빨리! 저기 댕 박사님! 예? 지금 늦지 않았죠? 지금 저 포켓몬 받을 수 있죠? 아니 못 받는단다 근데 너는 어, 아. 태초마을에 사는 여맨이었구나 어, 네, 저기 포켓몬 남아있죠, 댕박선님.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이미 다른 아이들이 스타팅 포켓몬을 모두 가져가서요. 어허, 안 돼. 나 이렇게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수 없는 것인가. 어, 난 바보야,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너무 설레어서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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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웃음> 어쨌든 잡으러 가자! 그래 야생의 포켓몬을 잡아보는 거야 어? 아니 조금, 저건... 저건 야생의 깨비드릴 줘. 저건 무조건 잡아야 돼자 갈아 몬스볼 깨비드릴종 넌내 거야! 어어? 어어 어, 어 도망가! g 비 r 비 g 비 r 어? 비 g 비 아! 깨비, 아 g a r 비 Gary, Gary, Gary, Gary, Gary, Gary, Gary, Gary, Gary, Gary, Gary, g a r 오오오오오오레이너오오 어? 어? 어? 아! 아! 아, 자격이 이어난 포켓몬도 없고 포포켓몬못 잡고 난 쓸모없는 트레이너야 쓸모없이 포켓몬 녀석 넌 그냥 죽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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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니 아니 야! 시다니! 그만하지 못해 야 빅.. 야너 그만 때려! 어? 이 포켓몬은 그러면은 니가 필요 없는거 같으니까 내가 키울게! 잉어킹! 넌내 이제 포켓몬이 되어라! 어? 됐다! 잉어킹이 이제 내 포켓몬이 되었어! 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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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no. 줄순 없고 나랑 대결하면 너한테 주겠다고야 야, 잉어끼는 뛰어오르기 밖에 못하잖아 <웃음> 알빠야 쓰레빠야 어쩔티비 나와라 아보카어 아니 아보크라니 괜찮아 잉어끼 너한테도 공격이 있을지도 몰라 몸통 박치기가 있구나 그래 가자 몸통 박치기 가자 하하하 아! 어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그으으으으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 그 잉어킹이는 찰치워 아무리 키워봤자, 공격도 못하는 튀오르기 포켓몬으로 도대체 뭘 하시길래요? 삥뻥, 삥뻥, 쿠쿠르, 삥뻥. 쓸모없는 트레이너가 쓸모없는 잉어킹 키우네. 잉어도 잉여맨이래 이름도 잉여맨어떻게 똑같이 잉시들은 다별볼 일이 없나봐. 어, 레전드. 아주 끼리끼리 노세요, 레전드. 아, 쿠쿠르, 삥뻥. 웃기고 자꾸 자네. 아, 잉어킹 정신 차려. 잉어킹 죽지 마. 내가 치료해줄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조 누나 그래 잉어킹이 많이 다친 거 같으니 집에서 씻고 예뻐해 주렴 감사합니다 간호조 누나 잉어킹 치료받아서 아주 멀쩡해 보이는구나 우리 집으로 빨리 가죠 엄마 저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래 포켓몬은 받았니? 아 그럼요 포켓몬 보여드릴게요. 음... 그래 뭐 파일이 꼬부기니 뭐이상해 씨야? 어 그건 네? 아니고요 그거보다 그래도 훨씬 어, 친근만 가고 어, 정드는 아이가 생겼어요. 어, 보여주죠. 첫 나와라. 어 <웃음> 그래. 오늘 요리는 얼큰한 생선 매운탕을 해달라고 생선을 잡아왔구나. 기다려봐, 엄마가. 아, 아, 아, 아야야야 엄마, 엄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아니에요. 이게, 제, 바로, 제 포켓몬이에요! <웃음> 이게? 네, 진짜, 이게 제 포켓몬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한번 썰어볼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뭐 이런 걸 받아왔어? <웃음> 아이! <웃음> 이거 제 포켓몬이야 저랑 이렇게 마음 잘 맞는 친구는 없다고요 같은 잉시고 엄마 내 마음 몰라 에이, 여민아 그거 냉장고에 넣어야지 한거 비린내 이 많이 놀랬지 우리 잉어킹 음, 그래 그래 내가 음, 사랑해줄게 음. 어이. 잉어킹 근데 너 오늘 버림받았잖아 너무 상처받지마 내가 널 좋은 포켓몬으로 만들어줄게 음... 음, 음, 냄새가 많이 나네 내가 꼭 씻겨 줄게. 어, 아들 손질하니? 아 아니 아니 목목 뭐, 씻기려고요 뭐 잉어킹. 아 손질하는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아 안돼 들어와. 아 뭐야? <웃음> 잉어킹 어찌는 내가 씻겨 줄게. 목욕탕으로 따라와. 잉어킹 너 물도 없이 하루 종일 띠 파닥파닥거리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래, 그래, 너도 많이 들었구나. 그럼 내가 너를 목욕시켜줄게. 이리와. 자, 자, 자, 자 시원하지. 어... <웃음> 잉어킹의 색깔이 어이, 때 묻은 걸 벗겼더니 오? 반짝반짝 빛나잖아 원래 황금색이었던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어, 여메아? 황금 매운탕이네? <웃음> 안돼! 이건 제 포켓몬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런 거 먹, 먹어보지도 못했어 <웃음> 아 잉어킹 도망쳐! 싱싱한 것봐 군침이 <웃음> 도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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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탱 박사는 큰 감동을 했어요 그 뜻으로 너에게 이.. 나의 사탕을 주지 오늘 먹이면 레벨업을 할거예 이상한 사탕? 어휴 감사합니다 그래 나중에 친화를 시킨다면 나한테 꼭 보여주러 오렴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포켓몬이었던이업기넌 역시 정말 쓸모있고 아주 특별한 포켓몬이었어 내 예상에 맞았다고 칠법. 난 너밖에 없다니까. 왜 삐진 거야? 잠시 이로치 <웃음> 빌어서 보고 온 거라니까. <웃음> 어쨌든 가자. 잉어킹. 너는 아주 쓸모 있는 포켓몬이었어. 네가 이로치 포켓몬이었지 상상도 못 했다고. 어쨌든 집에 빨리 가죠. 어? 응? 야. 어, 너 어제 나한테 또 뜨려 맞은 잉어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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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비싼 포켓몬이었단 말이야? 아이 야골라! 포켓몬 대결이다방금색이여 봤자 튀어오르기밖에 못하는 쓸모없는 포켓몬이잖아! 아... 에이, 자, 잠깐 잠깐 잠깐 타임 타임 타임! 안 되겠다... 오, 댕 박사님이 주신 이상한 사탕을 지금 쓸 때가 된것 같아! 자, 이거 게임 먹어 먹어 먹으렴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음, 맛있지? 응? 음. 어? 계속 먹어서 능력치를 올리는 거야? 오어어 어, 내 황금, 이거킹의 모습이,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상대가 안될걸 과연 그럴까 승어다너이어어어이 필요 없다고 했었지 내가 무서운 음, 핵감, 맛을 보여줄지 음.. 색감 자 가라! 캐라도스 안되겠다 아보크 너한테 아주 매운 맛을 보여줘야겠어 자 너한테 무서운 맛을 보여주지 메가 지나를 보여줘야겠다 용의 숨결! 그러면, 매가 지나? 어, 얼음 없니? 자, 자라눕스가 매가 지나 했다고 너에게 참 교육만을 보여주지! 어... 어때, 어때? 조금 아프네! 너를 아주 뱀술로 만들어야겠어! 자, 물기! 어때? 네가 버린 포켓몬한테 패배한 느낌이 어떠냐고? 잉어킹이 지난면 강하다고? 음. 그럼 약하다고 네 포켓몬을 버리는 너 같은 건넌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자격이 없어. 쨍쨍! 분하다. 음. 야, 너한대더 맞고 싶냐? 빨리 가! 어? 가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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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